Anniversary in k n m e 애플은 단순데 애플 쓰는 복수지. 컵은 단순데 컵 쓰는 복수고. 이처럼 명사에 S를 붙이는 방식을 계량 복수표시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다시 더 좋게 만든 복수표시라는 말이야. 그럼 이전에 다른 복수표시가 있었다는 말이네? 그렇지. 예전에 foot는 단수, feet는 복수라고 했어. 또 t o o t 는 단수, t e s 는 복수. man은 단수, man은 복수라고 했어. 이렇게 o, o를 e, e로 바꾸거나 a를 e로 바꾸는 방식을 원시 복수 표시라고 하는데 이 말은 엄청 오래전에 만든 복수 표시라는 말이야. 그럼 ANN과 ENN으로 원시 복수 표시를 공부해 보자 ANN은 해 a n 도 라틴어로 해고 도민이는 주인이야 a n 도민이는 줄여서 AD 뜻은 석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주 예수가 태어난 해라는 뜻이야 a n 은은 해고 벌스는 돈다는 말이야 지구가 해를 한 바퀴 돌면 1년이 되잖아 1년에 한번 돌아온 게 기념일이지 ARY는 효용사형전미어데 뜻은 없고 그냥 품삼은 알려주는 거야 N벌스는 음성학적으로 좋은 조합이 아니야 자음이 연속되기 때문에 소리가 딱딱하게 들리거든 이 사이에 모음을 넣으면 anniversary 훨씬 부드럽지 이렇게 소리의 연결을 도와주는 걸 조음소라고 해 a n n i v e r s a r i 가 모여서 anniversary는 기념일, 기념일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야 하나 더해볼까? a 은 year, 1년이고 6월은 형용사형 정리해야. 그러니까 애니월의 의미는 1년, 품사는 형용사, 우리말은 1년 마다지. 그럼 애니월의 바이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 바이 애니월은 반년 마다라는 뜻인데, 1년을 둘로 나누라는 뜻이기 때문이야. enn은 앞에서 본 그림을 다시 보자. 복수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E N 에는 2열스가 되고 여기에 바이를 붙이면 2열스가 되고 ALE는 명사형 전면이니까 비엔날레는 2년에 한번 하는 행사 즉경년 행사가 되는 거야 유니콘이 각수, 버짓, <목소리도> 예산, 스 c u l p t u r e 초과, a n n i v e 는 기념일, 만드는 <목소리도> 속박, <목소리도> anguish, 고통, <목소리도> 태양, <태용> 고통, 불철, <목소리도> 고문.